가수 정동원이 지난 1일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두 번째 미니앨범 사네를 발매해 전격 컴백하며 신곡 활동에 포문을 열었다. 정동원이 발매한 미니앨범 사네는 나이는 어리지만 팬들에게는 항상 남자 혹은 오빠이고 싶은 정동원의 마음을 담아내었으며 타이틀곡 뱃놀이를 비롯 총 9개의 트랙으로 구성됐다. 타이틀곡 뱃놀이는 연인에게 뱃놀이를 하듯이 유유자적 평생을 함께하자는 이야기를 담은 빠른 템포가 돋보이는 곡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민요인 뱃놀이를 샘플링, 민요와 트로트, 댄스곡의 느낌을 고루 담아내 한국적인 아름다움과 현대적인 신선함을 모두 강조했다. 지난 1일 공개된 타이틀곡 뱃놀이 위 뮤직비디오 역시 전세계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우리나라 한복을 접목시킨 의상을 착용하고 신명나는 민요에 맞춰 춤을 추는 정동원의 뒤에는 한국적인 민화의 배경이 돋보인다. 또한 부채, 탈, 전통악기 등 다양한 전통적 소품들을 활용, 전반적으로 한국적인 미를 극대화했다. 정동원의 신곡 발매 이후 곡과 뮤직비디오를 접한 팬들과 네티즌들은 퍼포먼스가 새롭다, 국악과 트로트, 댄스의 조화가 절묘하다. 한국적인 의상이 정말 아름답다 와 같은 반응을 보이며 호평했다. 최근 우리나라의 탈춤이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된 만큼 우리나라의 전통적 문화와 예술에 대한 전세계적인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한국의 미를 극대화하여 이를 현대적인 방식으로 소화해낸 정동원의 새 앨범 산해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정동원이 이번 새 앨범 산해를 통해 어떤 모습으로 K-트로트의 세계화를 선보일지 귀추가 주목된다.